아빠 음. <웃음> 점점 아. 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유 얘가 저 집에서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고 어디 보내야 된다고 하도 걱정을 해갖고 아 진짜요 어, 여기 넓은 데서 뛰어 놀라고 어. 갖다 놨지 이 <웃음> 귀엽게 생겼다 저희 여기 한 마리랑 여기 한 마리 있죠 여기 한 마리랑 들어와. 저기 한 마리 얘는 이름이 카이야칼카이요 칼루이스라고 들어봤지 입장 선수. 네. 몽공이, 인사해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여기, 여기 보고, 여기. 앵글을 보아라.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김치. 얘 똑같이 생겼어, 애들이. 같은 새끼야. 같은 새끼요? 응. 음. 아, 쟤가 조금 얼룩덜룩 하네. 그래야 한대, 그래야 한우 응. 사람을 되게 잘 따르네. 어. 이쁜 바겠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 한번 인사 드려 얘들아 내가 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일로 오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카메라 좋아 다시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거 <웃음> 되게 잘 따른다 아니 오늘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 친구들 근데 뭐 어디 싸들어다녔네 아, 새끼예요 새끼야, 새끼. 얼마나 커요? 3개월. 3개월 됐어요? 어. 그럼 아직 죽을게요 새끼구나, 너네. 강아지구나, 강아지. 도, 도. 자, 갑시다. 멍뭉씨, 갑시다, 갑시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웃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잘 따라온다, 잘 따라온다. 자, 일로 오세요. 우리 경치구경 하러왔습니다 경치구경.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멍뭉이. 자, 저기 한번 볼게요, 저기. 야! <웃음> 야! 그거 내 모자야! 내 모자인데? 내 거, 아니, 내 모자. <웃음> 잠깐 기다려봐. <웃음> 기다려봐. 내손 먹는 게 아니야. 아무리 족발처럼 생겨도 이건 먹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오오오, 막 달려드, 달려드네, 달려드네.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그, 그, 제 모자, 그렇게 발로 밟으시면 곤란합니다. 아! 아! 아! 아! 뭔가 씹고 싶구나, 너네. 으! 으! 으! 으, 으 알았어, 알았어. 모자 주세요, 모자. 이 모자를 주세요, 여기. 으! 으! 발치워! 강아지 발치워! 발치워! 뭐 하세요? 잘했어요. 일로 오세요. 천박씨. 일로 오세요. 예뻐요. 오, 어! 내 왼손마저 핥타니 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니 그거 내거야 <웃음> 친해지고 있다 친해지고 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인사하러